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5월 10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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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모표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부님들께서는 눈으로 읽으시고 가능하시면 소리를 내어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 무교범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규병을 화목제의 감사재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재물이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회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이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사먹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수의 기름을 먹지 말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드리는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화목제를 드리는 자세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화목제는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관련된 제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죄로 인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피하는 번제와 죄 자체를 용서받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다시 허목하게 하는 즉 회복됐다라는 의미로써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죄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믿,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불이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죄와 관련이 없는 화목제로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이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세 제사는 규례가 비슷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거나 감사하고자 할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섞은 무교범과 기름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감사제에는 다른 제사와 달리 유교병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교병을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되 하나씩 거제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제사 방법인데요. 이러한 제사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감세제를 드릴 때 언급되었던 손으로 높이 올려드리는 거제, 그리고 앞뒤 좌우로 흔들어드리는 요제, 그리고 태워드리는 화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이나 포도주를 재단에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제는 각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로 드려지는 것이죠. 감사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무교병과 유교병을 모두 함께 드릴 수 있었는데요. 비둘기나 복식극들은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물의 종류로 보아 큰 동물이나 과자 그리고 유교병 등 비교적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사장의 목 일부와 하나님께 태워드릴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등이 내장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제사를 드린 당일에 모두 소진되, 소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드려, 드려지는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간직하고 3일째 되는 날이 넘으면 태워 없애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 오히려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고 가증한 것이 되어지며 그 기한이 넘은 고기를 먹는 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목제를 드리려다 죄를 짊어지게 되어 다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를 다시 죄를 씻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감사제는 당일 자원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튿날까지 다 소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크기를 봐서는 혼자 먹기 힘든 양입니다 거기다 기름을 섞거나 발라서 구운 무교병 그리고 유교병까지 함께 드려지는 제사이기에 더욱 혼자 먹기는 힘든 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허목제의 목적은 제사를 드린 후 고기와 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평소 소원한 관계의 사람 또는 왕래가 잦지 않았던 이웃들, 친척 가족,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관계가 나빠졌던 친구 또는 친한 이웃들 모두 모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고 화목을 도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고기는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하게 되므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불살라야 하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한 이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재물을 먹으려면 먼저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의식을 통해 정결하게 될수 있다면 그 의식을 통해 정결한 상태가 된 후에 혹은 죄를 지어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 정결한 상태가 된 후에 재물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부정한 상태에서 고기를 먹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다 접촉함으로 정결한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식을 통해 짐 밖에 머물며 정결해질 때까지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해를 넘겨 고기를 보관하게 되면 더운 날씨로 인해 금방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욕심을 부려서 음식을 저장해도 상에서, 목, 상에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라기를 먹으며 때때로 생수를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만나와 매출라기 또한 나를 넘기면 모두 상해버렸죠.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날을 위해 저장할 수 있었으며 그날 저장한 음식은 상하지 않고 안식일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그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게백성 먹을 것을 저장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위생상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쌓아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일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을 내 스스로 보장하고 내가 먹고 쓸 것을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공급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호자여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내가 내일을 걱정하고 내 자구적인 노력으로 내 삶을 만들고 내가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수많은 위험과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험난하는 광야를 걸으면서도 단한 번도 불뱀과 전갈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와 애출라기를 보내서 굶지 않게 하셨고 매일 노출되어 있는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더운 불볕더위에도 탈지하지, 탈진하지 않았으며 넓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을 만들어주셨고 기온이 떨어지는 한밤중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공급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맛보았던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넘치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내일의 걱정과 불안함, 염려를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내 안에 모든 불안함과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넉넉하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불확실한 내일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정의 걱정과 건강의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필요와 모든 염려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